서해를 만나시게 된 계기 같다는 게좀 멋있습니다. 음. 서해는 원래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취미라기보다는 재주가 있었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래가지고, 그때 액체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활동. 네, 네. 시간에 가해, 그때 이제 서해반을 들어가가지고, 그때 <웃음> 이제 내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이 중학교 때까지 계속 음. 학교에서 하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못했지 네. 왜냐면 그때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서예 공부 거다 못하고 음.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다시 네.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서예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는 그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것이 큰 계기가 되지 않았냐 음. 그것이 평생 갈 줄은 나도 몰랐죠 라요 <웃음> <웃음> <웃음> 지금 현재 천자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신 이유라든가 그리고 여태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으셨는지 <웃음> 네,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천자문을 내가 쓰게 된 거는 2004년도 <웃음> 9월 달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크게 했어요 되고 <웃음> 네. 끝났는데 이제는 좀 건방진 얘기지만 이은 공부 어느 정도 된것 같더라고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면 될까 그러다가 왜 우리나라에 천자문을 쓴 사람이 없나 뭐 특히 오체 천자문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10년간 열심히 공부하면은 오체라도 천자문 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2004년도 9월달 전시 끝나고 1 1월부터 이제 초고를 작성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3개월 되니까 오체를다 썼어요. 네. 초고작성해가지고, 이제 천자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쓰고 나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라. <웃음> 음. 그 끝나고 나면은 시열감이 커요. 그 네. 왜냐면, 천자문은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건 연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현재 실력이 그대로 발산이 되지 않고서는 안 돼. 응. 연습을 하려면 10년 연습할 수도 있는 거고 20년 응. 연습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1000개의 글자를 이해를 하고 자기가 소화해서 쓸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완성이 가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응. 그러니까 한 번씩 썼는데 3개월 만에 5체를 다 쓰고 나니까 다시는 쓰고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응. 왜냐면 소위 나 그렇게 예를 많이 들었는데 시말라의 사 등반하고 내놓은 사람 보고 연습이니까 <웃음> 지금 다시 한번 갔다와라 하면 <웃음> 어떻게 되냐 <되냐니까. 웃음> 그 도저히 이건 올라갈 수도 없어 <웃음> 그 정도로 천장 한번 쓰고 나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게 <웃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힘이 들어 그냥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다음에 내가 쓴다라고 하면 다른 채는쓸 수는 싫지만은 그걸 가지고 다시 쓸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희열감이 크기 때문에 야 재밌다 그러면 응. 내가 그동안 발표했던 소체로도 천장을 써보면 어떨까 응. 그러니까 서예라고 하면은 우원절기라든지뭐칠율시라든지많아야 56자 그렇지. 어 경거통화야 뭐몇 백자도 될 수도 있지만은 서예 하는 거는 보통 20자부터 해가지고 56자 안에서 이제 작품을 하잖아요 응. 그거를 이제 각골문체로 쓴다 라고 하면은 그거 몇자안 되니까 연구해서 쓸수 있어 근데 천자문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천 개의 글자가 다 다른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를 정통하지 않고서는 쓰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동안 발표했던 서체로도 한번 천자문 써보자 하는 거는 큰 공부가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그동안 발표했던 거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 여초 선생님은 새로운 서체로 작품을 한걸 많이 보고 내가 자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후마맹사라든지뭐노자백사라든지각골문이라든지운몽수호지라든지 네. 이런 종류의 서체들을 많이 발표를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 음. 뒤쫓아서 내가 그 당시에도 바로 쫓아서 하고 하고 그랬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음. 야 그러면 천 개의 글자를 가지고 하면 이거 큰 공부 되겠다 해가지고 천자문을 쓰기 시작한 것이 2년간 쓰니까 는3 0개 소체를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다 보니까 야이 세필로 그 당시에는 1cm짜리 반절짜리에 천자문을 쓰니까 그 다음에 이 초고를 작성해 가지고 연습하기 위해서는 그 체본지 많은 데다가 여덟 자씩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가 15cm 정도 그두 종류가 나왔잖아 근데 세필로 쓰면 이거 힘 만들지 이거 뭐 값어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이왕 쓸려면 그럼 전제도 한번 써보고 네. 국전제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한 석체를 여러 종류로 써본 거야 이렇게 음. 그러다 보니까 한 채당 세필 천자문그 다음에 전지 천자문 국전지 천자문 아까 보셨다시피 화첩에다 쏘고 음. 화첩은 앞면에 10m 뒤에 10m 그 다음에 대자 천자문은 그 한자가 15cm 되니까 35cm에 쭉 늘리면 92m 나가는 천자문이 있어. 92m? 어. 그러게 해서 5개가 천자문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천자문을 쓴 후에서는 초고작성한 천자문이 있잖아요. 네. 그 연구원 천자문. 그거까지 해서 6종을 쓴 거야. 아. 그래서 그렇게 쭉 보니까는 4년 만에 66개 서체를 쓴 거예요. 아. 어. 그 이렇게 쓰다보니까 는 어, 정확히 8년 한 3개월 되는데 8년 3개월 만에 120채 천자문을 720개 쓴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큰거야 이게 <웃음> 그시열감이 크지 <웃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또 천자문을 쓰느냐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아까 보셨던 농필 천자문을 하나로 표현해보자 음. 그래서 그런 서체가 어떻게 지구상에 탄생하게 됐는데, 음. 보시다시피 그거는 읽기도 어렵고, 가독성이 없죠, 그러니까. 나만 읽을 수 있으니까. <웃음> 어. 어. 그리 예술이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허다 많은 거니까, 이런 서체가 그 지구상에 하나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또 그러다 보니까 는 혼소라고 해가지고, 한 글자의 여러 서체가 또 혼소되는 거. 그게, 그게 혼소 천장. 그것이영향이 확대되다 보니까 전서와 예서를 합친 것도 있고 또는 초소와 목간이 합친 것도 있고 아까 또근문하고또 예서 가 합쳐진 것도 있고 또 해서 합쳐진 것도 있고 심지어 옷집에 다들 있는 것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그 창의라고 해야 될까? 근데 나는 이제 기업체 다니면서도 항상 이했던 것이 뭐냐, 면 창의 그다음 없잖아.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거기 기업에서는 왜 그러냐면 일반 회사가 아니고, 는 비서실이라는데는 항상 창의적으로 무슨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관계사에다가 내려보내 가지고 결과를 얻는 거니까, 누군가는 처음에 창조를 해야 되거든. 그래, 국가도 발전하고 기업도 발전하는 거야. 있는 것만 써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창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창조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도전정신이 필요해 거야. 음. 그러니까 도전정신이 없는 거는 안 된다. 음. 그러니까 난 예술가들한테도 항상 얘기한데벚고 창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창신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바탕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반드시 그 도전정신이어야 돼.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야 돼. 음. 근데 인간은 새로운 거 하려면 먼저 두려움이 먼저 앞선다. 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두렵고. 가능성이 있겠냐 이렇게 되잖아. 네, 말리지. 말리지. <웃음> 근데 나는 그런 게다 없어졌어, 아주. 어. 처음에 구양순이나 안진경 같은 걸로 천자을쓸 때도 써보지도 않았어. 그냥 초작성 없서다 외워버렸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천자을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제 추사체로 천자을 쓰는데, 추사체만큼 이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한 10년간 진짜 연습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추사체도 보니까 내가 초월 작성해놓고 어디다 특정을 잡아가지고 쓰느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추사체를 쓴다 하더라도 1 0 0명의 작가 보고 쓰라는면다달릴 거란 말이야 그거 그마찬가지요그 특징을 잡아서 본인의 맛에 맞게 그걸 재해석하는 그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난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왕이지도 있고 자기가 보는 주사체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쓰다보니까 주사체도 역시 다른 것처럼 하루아침에다 써버렸어 그래서 음. 주사체는 내가 5채 천자문을 썼는데 음. 이에 마찬가지로 천자문을 쓴 걸로 보면은 정확히 따지면 129채도 썼어요 써가지고 지금 정확히 계산이 안 나오지만 1150여 개 쓰지 않았냐 아하. 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평생을 바쳐도 하기 힘들만한 양을 그리고 양과 질을 이렇게 해내셨네요. <웃음> 근데 양은 그런데 질이 어떤지 그 효과를 잘 한번 해보시죠. <웃음> 그 예전에 신문 미술관은 제가 와봤었는데요. 지금 네. 여기 천자문 사회관 네. 여기 어떻게 이렇게 생기시게 된 그런 연유도 한번 설명을 어. 좀 해주세요. 연유는 네. 뭐 간단한 얘기인데 네. 지금 그제 작품 때문에 그 국비가 나왔어요. 아 20억이. 그래서 네. 시에서도 10억 되고, 군에서도 10억 되고 네. 40억 들여가지고 까다가 군에서는 이게 좀 귀하다고 그래가지고 음. 90억까지 들여서 확장해서 크게 하라고 그랬는데 네.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합의됐던 것이 나중에 군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내가 그냥 나아버렸어 음. 음. 여기는 내가 20, 한 2, 3년 전에 그 당시에 땅을 사왔던게 있어가지고 음. 어, 여기다가 내 작품을 지어놓으면 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음. 그렇게 게된 거죠. 과거의 서예, 그리고 현재 서예, 사회, 미래 서예가 좀 다르다고 보면요. 어떤 식으로 서예가 발전해 나가야 될지 음. 그런 원로서의 한 말씀을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비단 뭐 서예 뿐만 아니고 모든 예술이 다 그렇지만 은 네.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보라고 했잖아요 네. 또 현재의 나를 보려면 은 과거가 유추해서 볼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작가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하루하루를 항상 작가답게 생활하고 작가답게 음. 공부 하고 연찬한다고 하면 은 미래는 보장돼 있다 음. 그러면 서예의 미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3,500년 동안 쭉 서예를 보면 은 내가 보기에는 당나라를 거쳐서 명청대까지 와가지고 지금의 큰 발전이 온것 같지는 않아요, 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작가들도 그런 문제를 갖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꼭 미래 서예뿐만 아니고 이 국제 미술시장이라는 것도 같이 함께 보면서 네. 서해갈 길은 과연 뭔가 이걸 한번 화두로 갖고 늘 생각을 해본다 보면은 네. 거의 해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음.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기존 바탕을 항상 타파하고 음. 지금 시원지에 걷고 있는 모습은 항상 퀘스처닝 애티튜드라고해나 네. 그게 뭐냐면 항상 의문을 품는 태도란 말이야 음. 자기 자신한테 만족을 하지 않고 이걸 개선할 방법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항상 자기 자신한테 자문자답을 해버려야 돼요 음. 그러면 은 현재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세계가 바른 다른 길인지 반지 아닌지는 저절로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 서단을 좀 보고 그다음에 서해 종주국이라고 할수 있는 뭐 한중일 특히 중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항상 시각각으로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변하지 않는 서해가 어디냐 하면 특히 일본 같은 데가 잘 변하지 않거든요 아...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네. 그 중국 같은 데는 전통 예술이라는 것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큰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 서해 3개국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몸 보신 쪽으로도 굉장히 많아 이거는 60, 대가 되면 개선하려고 한다든지 또 발전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잘안 보여요 음. 그냥 현실에 안좋고 그렇죠. 현실에 그냥 밥 벌어먹는 걸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음. 근데 작가는 밥 벌어먹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돼 음. 아까도 작가 얘기했지만 예술이라는 건 가다가만 은 거기 때문에 항상 <웃음> 새로움을 <웃음> 창조해내 돼. <웃음> 네. 새로움이 창조가 안된 바탕에는 그건 예술이 벌써 이미 죽은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음. 과거법만 답습해 가지고 뭐예요 그거는 그래서 후학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쪽 나이 된 사람들도 앞으로는 어제까지 한걸다 버리고 오늘 내일 발전하는 걸로 항상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큰 발전이 될 수가 있다 내가 중국에 전시할 때도 그렇고 일본 전시때도 보면은 그 선생도 변하지 않지만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은 더더구나 안 되네. 그렇죠 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오면 응. 그냥 밥 벌어 먹는 수단으로 저 선생한테 배우면 나도 밥 벌어 먹겠다 이 생각 또 현실이 안 좋다보니까 선생은 이 친구들 아니면 은 내가 뭐더할 필요도 뭐 있겠느냐 그냥 응. 안 좋은단 말이야 응. 거기서는 응. 새로운 창이되는거 새로운 창조라는 거 도전 의식이 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작가로서 이미 죽은 작가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음, 생각하는 경우에. 그래서 작가라고 하는 거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 새롭게 창의적으로, 창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중한 말씀니다 서해 공부에서 이제 화두처럼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임서와 창작의 어떤 비율 조화 아,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임서나 창작이나 저는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임서는 창작하기에는 하의 샘물과 같아가지고 네. 죽는 날까지 임서를 하면은 새로물을 항상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공부됐다고 해가지고 임서를 게을려 한다든지 하면은 네. 그 샘물이 말라버린단 말이야 네. 또 배우는 사람들이 창작을 하려고 그래. 1년도 안 되고 10년도 <웃음> 안된 사람들이 창작을 한다래. 그게 뭐냐? 자전을 갖다 놓고 자전에 있는 거갖다가 이렇게 가서 모심 뜻이 하니까 그게 창작이라고 볼수 없어. 창작이라고 하면은 여러 법첩을 써가지고 거기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자기 풍의 어떤 서체가 구현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임서도 안된 상태에서 창작을 한다고 하니 그 꼴을 보기가 힘들죠. <웃음> <웃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이라고 하면은 저절로 창작이 돼야 돼. 음. 그리고 늘상 거기 화두로 갖고 생각을 해야 돼. 음. 그러려면은 임서 정도도 최소한 법접 한 네다섯 개 정도는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선생하고 음. 대화를 많이 해. 자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꾸다 놓은 거같으 그건 절대 창작이라고 할수 없어요. 음. 그런 수준 가지고 행세하려고 하면사람들 너무 많아 지금. 참 안타깝지 그런 거. 그럼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예전과 지금을 생각해보면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선생님한테 와서 법첩 체범받고 집에 가서 써서 들고 오고 좀더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따지면은 나는 고속도로 들어가는 진입 방법하고 음. 고속도로 내에서 운전하는 방법만 얘기해요 네. 거기서 1차선으로 가든 2차선으로 가든 3차선으로 <웃음> 그지계성대로 가라. 아.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면, 특히 큰 선생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간섭을 하면 안 돼. 네. 그러면 창의력이 떨어져. 네. 그 배우는 사람이. 네.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도전할 생각이 없어. 그 음. 선생한테 의타심만 생기다. 맞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음. 체본을 써가지고 체본 들여서 체크를 해라? 나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속된 것만 빼놓고는 무조건 잘했다고 해. 네. 초조. 네. 그러면 자기 멋대로 쓰게 돼 있어. 자기 멋. 그니까 러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다 달라. 지금 내 제자들은 어, 지금. 네. 옛날은 달라요. 네. 그리고 법을 배웠으면 법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근데, 우리 어떤 선생들도 지금 법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 법이 뭐예요? 음. 법은 하나의 방편이라고 음. 여기서 남산을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약수동 쪽에서 올라가는 게더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충동에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뭐저 이태원 쪽에서 올라가는 다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음. 다 달라 네. 자기 취향에 따라 다르고 음. 또 자기가 습관에 따라 또 다르단 말이에 그걸 하나의 방편이야. 예. 그걸 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맞는 법은 그게 편안하니까 그걸 법이라고 그러는 예. 거야. 특히 석법이라고 하는 거는 명나라 청나라 때당 이후부터 그때 전성을 이루는데 그건 다 하나의 그 사람의 방편을 얘기한 거지.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 그게 뭐라고 하요 법노라고 해 아, 예. 법의 노예가 된단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법의 가장 기본인 것이 뭐냐, 글 쓰는 방법의몇 가지만 딱 알고, 지 멋대로만 쓰면 돼. 근데 지 멋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를 검증을 하려면 그 선생이 어떤 선생을 만나야, 다, 다, 다른 거지, 이제. 예를 들면은. 음, 그렇죠. 그러니까, 법로에서 창신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창신으로 가려면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가려면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머리를 쓴단 말이야, 대화는 사람이. 한석을 많이 하고 다치를 많이 하게 되면 은 쫄아들어가가지고 선생 글씨 때 흉내만 내고 있다고. 네. 그건 누구 책임이냐면 선생 책임이야. 그러니까 제자가 잘 쓰고 못 쓰는 건 누구 책임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선생 책임이야. 자율적으로 많이 허용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예술 분야라고. 네. 왜냐면 그 개성이 특출나게 이렇게 고향을 시켜줘야 되거든. 근데 그걸 억누러버리면 창의라는 게 대표적인데, 예술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가 도전 정신인데, 도전도 할 수가 없어. 창신도 할수 없어. 그러니까 선생이 노예라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 심한 얘기로 하면은 일본 같은 데가 그래. 아. 선생 글씨를 가지고 쓰는 거야. 평생을 그렇게 쓴다고. 책은 아. 써주고 가지고 책은 대로 쓰는 거야. 창작도. 내가 일본 가서 깜짝 놀랐어. 아. 선생님하고 나하고 동갑내기인데 이 양반이 저녁에 식사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제자가 여기 옆에 있는 거야. 근데 제자가 나한테 그 글씨를 내 보이는 거야. 아. 선생님 제 창작 작품 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네. 이렇게 봤어.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질문한 게 뭐냐면 이게 당신쓴글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이건 당신 어. 선생 글씨지 당신 글씨 아니다 내가 그랬더니 <웃음> 그때 할수 없이 아 선생님이 주시고. 써주신 걸 아니. 보고 썼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 창이라는 거 들어봤냐 그럼 니네 선생 글씨를 가도 베끼는 게그 창이냐 다시 죽을 때까지 써봐야 선생님 발가락도 못 찾아간다 이거는 아니야 내가 그랬어 그랬마침 선생님이 들으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이 얘기를 해줬다고 그랬더니 일본은 음. 다 그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출세를 하려고 네. 돈 갖다 바치면서 배우는 거야. 네. 네. 우리나라도 그 진배 없어. 우리나라도 지금 책은 써줘가지고 창작한다 그러고 어디 갔다 내. 그건 무슨 초대자가 됐는데 작품도 못 해. 어디 문화작품이라는 게 너무 뻔히 보여니어 그게 현실이야, 현실. 네. 선생님들이 다 써줘. 그런 선생님 테 배우면 은 벌써 노예가 되는 거야. 법노도 아쉬운데 선생이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무슨 예술가야 예술 예술이라건 항상 창의와 창신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돼 음.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 뭐냐 음. 그게 바로 도전정신이야 해보지도 않고 그냥 조, 조, 종속점 돼버리는 거야 음. 이거는 큰 서단의 그 병폐야 병폐. 구현되는 얘기겠지만 이 마지막 질문으로 서예인들, 서예 지금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 또 어느 정도 나간 사람들이 앞으로 좀 새겨둘만한 금과 억조 같은 말씀 하나만 더 해주십시오. 그럼 뭐 금과 옥조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웃음> 배울 때는요. 예. 자기 자신을 잊고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예. 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열심히 하라 그래. 빠지란 말이야. 아. 미치지 않고서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뭘 하나 이루겠다는 사람이 말로만 그러지 거기에 한 1년이고 2년이고 빠져야 돼 앞만 보고 그냥 빠져가지고 하다보면 뭔가 돼있어 그것이 이임서가 됐든 창작이 됐든 작품이 돼있든 그래서 문제는 이 정신이 문제지 네. 어? 공부하는 방법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굳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1년이고 계획을 가져라. 그래서 나 항상 얘기하는 것이 계획은 단기 계획도 가져야 되고 중기 계획도 가져야 되고 장기 계획도 가져야 된다. 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5년에서 10년 정도. 네.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매년 그려보는 거야. 음. 그다음에 중기 계획이다 그러면은 1년에서 5년 사이 네. 내가 뭐. 그다음 단기 계획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서 1년. 이때는 내가 중점으로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매일 체크해봐야. 근데 그것이 혼자 할때 이게 자꾸 무너져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선생이 필요한 거야 네. 선생을 정확히 보고 있어요 음. 말을 안 하지 말을 안 해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일체냐가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이친구들다 알고 있어 자기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음. 그리고 나갈 방향까지 알고 있어야 돼 방향을 모르면은 아무 때마다 소용도 없는 거야 자양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자기가 최고줄 알아요. <웃음> 네. 항상 자기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그 목표 지점을 정했을 때는 반드시 단기계에 이라도 세워가지고 쫓아서 가서 하고 그 중간중간마다 검증을 받아야 돼. 그 검증이라는 건 바로 서단의 선배가 됐든 선생이 됐든 그런 사람들도 얘기를 진지하게 하다 보면은 네. 지금 문제가 뭐지 나와. 그냥 그것만 나와요. 그렇지만 그것도 나와 어디에 내게 는지 알아. 아니면 사람이 지금 목에 걸려있다든지 아직 목까지 는 가슴에 <웃음> 걸려있다든지 머리로만 그냥 나블나블루 하는 건지 이게 다 나와. 그렇죠. 그래가지고 렇그 우선 목표를 정했으면은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예. 내가 나 자신이질 정도로 열심히 뭐 이거는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응. 삶에서 응. 새겨 들을 만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예술가들은 어. 다 통용되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건 원래 뭐 계획된 얘기는 아니지만 공모전에 출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야초 선생님은 국전 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공모전은요. 예. 테스트용으로 내는지, 난 과거나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테스트. 예. 어.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네. 그 선생님은 사기 위해서 내는 거지 꼭 입선을 위해서, 특선을 위해서 공무전을나간다는건면난 아주 적극 반대하는 아. 하나야 <웃음> 그 나가서 보라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때이질 않아 네. 그 반드시 돈을 요구해 또 지금 아. 심사위원을 뽑으면서 심사위원한테 돈을 받아먹어 심사위원한테 돈을 그럼. 받아요? 그러면 <웃음> 심사위원은 누구한테 돈이 지 제자들한테 돈 받아먹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생이 자기 제자를 덩쳐먹는 세계가 된 거예요. 그것이 다른 세계냐고. 왜냐하면 정신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헌대는 예술이 서재인데 서도가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밥벌이 수단으로 지금 글씨를 쓰고 있으니 진정한 작가가 없어 지금. 글씨가 좋아서. 또 글씨가 향상되는 걸 봐가지고 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글씨 쓰는 것도 하나의 밥벌이 수단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공부 장 나가서 부를 거야. 한 번은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와서 전시 개막을 하는데 네. 시문 선생님 좀 와서 참석 좀 해주시면 자리가좀빛나겠는다 어떻게 됐냐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하는 선생님 돼서 여기 빠지고서 일찍 올라갔어. 네.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앉았어 내가 이렇게 앉았어 근데 젊은 사람들쭉 앉았는데 여 앞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목소리> 선생님 이 친구가 뭐 미술대전인가 거기서 대상을 받았다고 그래 음. 그래서 어휴 축하해시구만 그럼 혹시 그 작품 그 핸드폰에 뭐이냐고 했더니 네. 딱 비워줘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아니야 네. 첫 마디가 뭔지 알아 내가 돈 주고 했냐고 했어 내가. <목소리> <웃음> <웃음> 어, 돈 주고 했나 그랬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멀쑥한지 아이고 선생님 그럼 당신 선생님 누구야 그랬어 그때 이름을 못 대는 거야 야 나한테 물어본다 여러분 내가 그걸 하면 낙선이야 근데 이게 대상이야 대상이 천만 원이 얼마 받는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 바로 옆에 같이 있는 아... 친구가 선생이야 네. 그래서 개망신 거야, 그 선생을 개막신 나온 거야. 한마디로 내가 일부러 그러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아주 거의 인구의 회자가 됐다. <웃음>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하면은 낙선감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그 마찬가지로 모든 지금 99.9%라고 난 보는데 그런데 나선 보러냐. 그런데 나가면은 뭐야? 이거 빨아 먹으려고 하는 개들만 살지 우는 거야. 음. 이게 정의사회냐고 도독군자가헌대는 서예하는 놈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그래도 나가야 되겠냐고 실질적으로 내 제자가 두 놈이나 딱 왔어 아우 선생님 저 우수상 받았죠딱돈 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온지 얼마 안 됐어 나한테 전서 쓰는데 네.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됐더라고 어. 그러니까 무한하고 창피해가지고 못 나와 근데 한 여자로 또 나와. 나오다가 지금은 안 나오는데, 거기도 우상을 받았어. 우상. 네. 대상때 우상하냐? 그것도 한 500만 받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돈 주고 해야 되는 거야, 뒤로. 내 제자도 그런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남이 얘 결코 없어. 이게 어느 정도 파고들었냐면, 부정부패가 요소 요소에 다 백해 있는 거야. 네. 이 유튜브에서도 그런 거한번 나중에 밝혀보라고. 네. 그것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서회가 깨끗해지고 선비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야. 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언론이라면 언론이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 사람들한테 현실을 알려주고 기도는 하 목적이 있는 거야. 네. 필요 악이고 필요 선일 때가 있어. 이 언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천 선생이 내지 말라고 했던 것보다도 나는 아주 더해. <웃음> 그 썩은 놈들한테 왜돈 갖다 주냐고. 그래. 네. 그렇지 않으면 은 입선도 안 되고 특선도안 되니까 그 흥정이 두르잖아그 네. 바람에 뭐 우리 외우들 나, 내가 그런 정신 가지고 있으니까 돈 주는 건딱싫어져요 청탁이 들어와 지고 계속 들어와 네. 조금만 해서 인사만 해도 난 절대로 우리 선생님은 그런 분 아니다 그게 바른 길이지 맞습니다 다 도둑놈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똥도 좀 묻히, 묻혀야 될거아니야그 소리를 하는 건데 그건 내가 수용할 수가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그걸. 그렇다고 그 해서 내가 또아무 쳤다고 나한테 비난할 건 아니라고. 난 그렇게 봐. 네 오늘 아주 시원한 사이다 말씀을 <웃음> <웃음> 해주셨고 저희가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